<웃음> 이게 뭐야 엄마 하하이네 가자 음 잘해 아, 알았어 음 아니야 아니야 아, 미안 미안 미안 아니 귀여운 데 <웃음> 있어 아지땡 생겨 알았어 알았어 <웃음> 아내마스크팩이찍는게 없는데? 귀에 꼽는 게 아닌가? 나무내 얼굴 래 알았어 알았어 아... <웃음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야 어머 너무 웃긴다 또 거꾸로 써있어 뭐라고... 어 이건 뭐라고 써있는 거야? 나 오늘 한가해요 <웃음> 나 오늘 바쁜디? 어, 눈썹은 또 뭐야? 어, 너무 웃긴다 승계야 팩좀 붙여줘 엄마 지금? 어 아... 야 얼굴이 엉망이야 어제 맥주를 조금 먹었더니 얼굴이 풀긋불긋해 지금 로해 차양해? 차양해? 몰랐어? 그럼 눈 감아봐 잘해? 걱정하지 마 매워서 아니야? 팩 붙일게 음. 아니, <웃음> 뭐야? 아니야? 팩이야 팩이야 쬐끄만 거야? 부분적으로만 붙이는 거야? <웃음> 여한장 이렇게 덮는게 아닌가 보네. 여기, 여기 빨간데, 여기, 여기, 이 오케이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이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좋기 피부 여기, 좋아 자눈 떠봐 엄마 광대승천에서 어머 시 신... 시안하다 진짜 웃긴다해 응, 응. 시안해 어머, 어머 어머 너무 웃긴다 그래 아니 팩이 이렇게 나와 어 근데 <웃음> <웃음> 넌 이쁘다 <웃음> 엄마 좀 이상해 생겼어 아 완전 남자야 어 아유 세상에 <웃음> 여기 읽어봐 벌어대인가 이거 거꾸 내가 바로 미의 기준 미의 기준 <웃음> 핵영상 오랜만 찍는다 그야 어. 아. 되게 웃긴다 그지 신기하지? 완전 네가 저기 응? 여자 같아 너는 그래? 엄마 남자 나는 완전 내가 아빠같네 정춘이 같다 야아 <웃음> 웃긴다, 웃긴다 오늘은 핵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인다. 아, 아, 지얘를적으로 응. <웃음> 하니까 느낌이 신선하지. 어, <웃음>